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염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네, 저번 주제가 버스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두두두두두. 빠밤! 네, 지하철에 관련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지하철에 관련된 감사,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주실 거죠? <웃음> 주실 거죠? <웃음> 네, 제가 읽으면 2, 3초 동안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같이 그리고 영어도 일본어도 있으니까 일석삼조 어학공부까지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전철로 쉽게 갈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마주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안전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 손잡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사고를 막아주어 감사합니다. 역 안내 방송이 있어 내릴 준비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어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교통체증이 없어, 감사합니다. 환승 안내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오면 역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어, 아니, 한국어로 관련된 감사 표현이었고요. 이번에는 영어로 감사 표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that you can easily go to the place you want to go by train. Thank you for seeing each other on the subway. Thank you for driving safely. Thank you for the handle for your safety. Thank you for the screen door to prevent accidents. Thank you for the station announcement so you can get ready. Thank you for your warm heart. Thank you for no traffic jam. Thank you for the transit announcement. Thank you for avoiding rain in the station. 네 여기까지가 영어로 된 감사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일본어로 하는 감사 표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行きたいところを電車で簡単に行く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地下鉄の人々とお互いに向き合う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運転手さんが安全運転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安全のためにハンドルがあることに感謝します。 スクリーンドアが事故を防ぐ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駅案内放送があり、降りる準備することに感謝します。 座席を譲れる人がいて、温かい心に感謝します。交通状態がな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乗り換え案内放送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메가 흐르ば駅の中に避け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웃음> 네, 이렇게 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된 지하철 감사 표현으로 가져왔고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감사 표현들 생각만 해서 그치지 않고 속으로도 말로도 해보고 뭐 또는 집에 있으시다면은 말로 직접 해봐서 표현을 해보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지내다가 버스나 지하철 뭐또 책이라든가 뭐 네, 구름, 네 하늘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저 미소부자, 염화 미소가 떠올려준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화 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네.